무슨 일이야? 이거 드셔 보셨어요? 아, 거가 보셨어? 탄떡이다, 탄미다 들어가 있네. 아, 너무 맛있겠다, 이거. 자, 소영이한입 들어갔어요. 세 개를 먹었어요. 아아 반반이 반반. 아, 귀한 거. 와, 아니, 아니. 그냥 아예 이거 완판해버릴게요. 좀 있는 거다주세요 이런 건 전문용어로 닭작점하지거든요 그만하시죠 저는 제가 20%예요 말도 안 하고 계시는요 우와. 또왔는데 어? 또 오셨다고 6 0은 너무 짧아요? 조금 아쉽죠 계속 앉아있으라 그래요 120%만 한번 투입해보죠 yeah. 조금 받아들이겠습니까? 네 도전해보겠습니다 어머 어머 저, 저 작은 입에 다 들어가 와와 와. 와. 아 그냥 진짜 오늘 몇 가지만 하고 싶다.